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개원하고 있는 박현성외과 의원입니다. 긴 얼굴 시리즈를 연재하면서 긴 얼굴에서 상암면부가 긴 얼굴 즉 이마가 이렇게 길게 어, 뒤로 누워 있을 경우에는 이마 축소술을 하면서 이마 경사각도를 위쪽으로 특히 아래 이마가 볼록해서는 성괴 이마가 되므로 위 이마가 이렇게 볼록하게 나서 여리여리하고 여성스러운 이마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요 또 지난 시간에는 중간 얼굴 중간 얼굴 중에서 눈에서부터 입까지의 거리인 얼굴 중안부 축소 코 길이 축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콧구멍 아래부터 턱까지의 이 하관 길이가 길 경우에는 하관축소 하관 축소에 대해서도 향후 동영상을 찍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오늘은 중안부가 긴 얼굴 중에서 코 길이는 적당한데 인중 길이가 길어가지고 중안부가 긴 얼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얼굴 중안부는 눈에서부터 입까지의 거리인데 이 거리는 코 길이 플러스 인중 길이입니다. 따라서, 길이, 이 중안부 길이가 긴데 코가 길 경우에는 어 이렇게 중안부가 긴어 말상형 음 얼굴이 되겠습니다. 또한 코 길이가 정상이라면 중안부 길이는 긴데 코 길이가 정상이라면 인중 길이가 길게 되겠습니다. 그러면 이 인중 길이는 뼈로 치자면 이 상악 치적을 이상악치조골의 길이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인중이 긴 얼굴이 중안부 긴 얼굴의 원인으로 파악이 되겠습니다. 그러면 오늘 긴 얼굴 인중축소치료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. 질문자의 내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얼굴이 길고 골격이 커서 10년 전에 광대뼈 사각턱 수술을 하였습니다. 그래서 얼굴이 커 보여서 2년 전에 양악 수술을 하였고요. 뼈를 수술하였으니 얼굴은 작아졌을 것인데 보기에는 얼굴이 더 길어 보이는 것 같아 긴 얼굴 성형 문의드립니다. 옛날 사진과 비교해 보니 안면윤곽 수술하고 난 후에 얼굴살이 많이 처진것 같고 양악 수술 후에는 인중이 길어져서 얼굴이 길어져 보이는 것 같습니다. 긴 인중 수술을 알아보고 있는데 흉터 부작용에 대한 글들이 많아서 흉터 없이 무용인중 축소를 하는 선생님께 문의드립니다 제 얼굴 보시기에 어떠한 방법이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하고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얼굴 중안부는 여기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노란 실선 사이의 길이입니다 이 부분을 얼굴 중안부라 고 그러는데 여기서 파란 화살표 거리인 코의 길이 더하기 핑크색 화살표 길이인 인중 길이의 합이 되겠습니다. 따라서 인중축소 수술은 이 핑크색의 화살표 길이를 어 줄이는 수술인데 주로 코밑절개인중축소 또 아니면 코밑중앙인중축소 또 입술 라인절개인중축소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인중축소술로 코 구멍부터 윗입술까지 의 인중 길이가 줄어들게 되면 전체적으로 얼굴 중안부가 축소가 되는 효과가 있는데 저희 박현성외과에서는 무용인중축소를 개발하여 흉터 없이 인중축소 또한 중안부축소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의 무용인중축소수술은 패키지 코 성형술에 포함이 되어 있는 수술로서 코끝과 인중, 입술 라인을 비순각 수술을 하면서 연예인과 같은 이런 음, 수술을 귀족수술, 고양이 수술, 또 비순각 수술 이런 효과를 볼수 있는 패키지 성형술이 되겠습니다. 이렇게 저희 병원에서 수술하고 있는 무흉인중축소 패키지에 대해서는 향후 동영상을 꾸준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